쌤쌤 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3일 3번 주산 14일차 10의 보수 더하기 10의 보수에서 100이 넘어가는 수를 연습해 볼거예요 천천히 잘 따라 해보세요 먼저 털고 57을 놓습니다 57 32를 놓습니다 32 거기다 8을 놓습니다 8, 요게 나이 겠죠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35를 놓습니다 자 10의 자리 여기 죠30꽉 찼네요 그럼 더할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똑같습니다 33에 대한 보수 7빼 주고요 5 5를 더 해야 되는데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 거기다가 78을 놓습니다 여기다 놓을거죠 더할 수 없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70 났죠 8을 놓겠습니다 8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210 0 자리까지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다음 두번째 68 놓고 31을 놓습니다 31 여기까지 99가 됐죠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16을 놓습니다 10 여기 놓을 수 없죠 앞자리 올리고 1에 대한 보수 9를빼 주고요 6을 놓을 거예요16 에서 6더할수 없으니까 다시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다음 여기다 85를 놓을 거예요자85 어떻게 넣나 보세요 80놓고요 5를 놓아야 되는데 꽉 찼어요. 더할수 없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앞이 이미 또꽉 찼어요. 털어서 앞자리 올리고 요 10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수 빼주고 해서 203 해서 203입니다. 자, 그동안은 1의 자리, 10의 자리에서만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넘어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은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머리 꼬리 5에짝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0이 넘어가는 수 연습을 했고요 10에, 10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했어요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보수와 머리 꼬리 짝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요. 운주법은 연습하면 돼요. 오늘 이두 문제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역시 이두 문제 잘 연습해 보세요. 속도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